영상 전에 네, 좀 풀어주세요 뭐였어요? 어? 뭐야? <목소리는> <웃음> 멋있다 멋있다 <뭐였지, 이거? 웃음> <목소리는> 아 이거 이런 유튜브 각인데 아, 아, 뭐가 아. 지나갔지? 방금? 뭐.. 다.. 다들 왜날 보면 깜짝 놀래? 나와! 태양권 같이 가자! <웃음> 같이 <멈추는> 가자! 아야이 미친 놈기야야야 야! 미친놈아! 야이 미친놈아! 야 빨리 살려! 미친놈아야아 태양콘이 방해서동놈아가고 된다이 들었는데 시기 말해 헤드샷이야 내뚝백이 어떻게 할거야 이회뚝배기였는데 야나 일렵기면 돼. 야,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나와. 말좀나 경찰 잡와 아 됐어 됐어 그거 됐어. 살렸어 어내거 어, 기름 없어 아씨, 개판이네 내거 기름 없어 내려... 아씨 수... 아, 아, 진짜...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빠른 패, 에 이거 칩 털고 가자 이거 나여기 살려먹었어 깨치 잘아 어이 호호호호 어, 예술 점수 1 0점 <웃음> 오케이 같이 가자 그럼 그래. 오호 <웃음> 오호 <웃음> <웃음> 아 지렸다 뭐 졌다 존나 웃겼는데 까크 집으로 어? <웃음> 어, <뭐야? 웃음> <웃음> 아씨 나 이거 녹화 프로그안 잤단 말이야 <웃음> 아, 아니 날라가네 뭐, <웃음> <웃음> 아, 아니 날라 뭐, 안나따준가야 <웃음> <웃음> 살 날라가. 야 무슨 무슨 영영 미터 갔는데. <웃음> <웃음> 엄청나. 아이 무숨 어, 날라가. 지금 지금 붙어 있어. 지금 지금 지금 붙어 있어. 쟤. 참... 아 얘들 약발 텐데. 아좋다 이거 졌다. 아, 아와와와 온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바로 사망으로 들어갔어? 아니면은 네 바로 사망. 음.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이따다다다있총 먹었어? 응. 뻥. 우후 우후. 한명 이제 한 명. 명. 어 쏜다. 오 더블 킬. 저기 보이 보이다. 뒤에 미친 새기 보였잖아. 방가. 봐나와 뭐야? 최고야. 진로 잡아. 아, 나이이게 뭐. 아, 씨발. 힘들어. 아, 존나 어. <웃음> 이 p e r 이리로 t 타어 아직도 기다리냐 나무가 깼을 얻었 나무가 씻는다. 나나무다 나무가 씻는다. 나무가 씻는다. 나무가 는다 나무가 씻다 나무가 씻는다. 나무가 씻는다. 나무가 씻다 나무가 씻는다. 나무가 나이스씻는 나무가 씻는다. 아려은려지려은려 지금은 뭐, 은 뭐, 지금은 뭐, 지금은 뭐, 지금은 뭐, 뭐, 지금은 뭐, 지금은 뭐, 지금은 뭐, 지금은 뭐, 지금은 뭐, 지금은 뭐, 지금은 뭐, 지금지 맞다. 야, 코리 오, 헤드샷. 와, 헤드샷. 뭐야? 와, 헤드샷. 어, 와, 와. <웃음> 와 이거 <이게> 뭐야? 그 한, 한, 한, 한, 달아이 한, 그냥 오지게 한, 한, 한, 어 한, 한, 오지 한, 한, 한, 한, 한, 한, 야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저기 아저씨 <웃음> 차가, 이렇게 <웃음> 차가 이렇게 끼냐 <웃음> <웃음> 차가 이렇게 끼냐 꼈어요 차가? <웃음> 아 예술적으로 그 설치미술이라고 아세요? 네? <웃음> 설치예술이라고 아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거의 뭐 서울시 야 방금 레드쇼 네. 특별하네 존나 웃긴다 아이디가 씨발이야 어? <웃음> <웃음> 시발레드장해서 사마. 씨발, 레드에서 기절했어. 야, 조심해. 저 집에 투기를 하겠어. 나저 집에 투기를 하겠어. 발 씨발, 씨발, 들 곳이네. 자 여기서 후쿠님의 투기실력을 볼수 있습니다 존버 좀버 하나요? 아니면 못버티고 선전하나요? 두개의 신, 신 오나요? 선전하대 <웃음> 아 보인다 보인다 그 분이 보인다 <웃음> 온다 온다 <웃음> 아 패닉셀인가요 지금 공매도 애들 아, 네, 사투방에 선동 시작합니다 아 하락스 나들 하락스 뭐 하는지 봅니다 자자자 이들이... 자, 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올랐어요~~ 땅값 <웃음> 미쳤어요~~ 아.. 막판이니까 밀베하시죠 왜? 네. 왜지? 밀벡필이 없는데? 밀벡필이 없는 밀벡필이 였고데밀필이거든 과연 <웃음> 과연 그는 맞출것인가? 과연 그는 밀이 없는데? 밀 나 돗자리 차리자야. <웃음> 나 돗자리 돗자리 놔도 됩니까? 뭐야 미쳤네? 야 진짜 여기다? 야저 돗자리 펴도 되겠습니까? 얘좀봐 개쩐데. 빨리 달긴 되네. 아씨. 오우. 뭐야? 아, 아, 와우. 아, 뭐? 아, 아 연어 없으면 저렇게 된다니까? 이거 <웃음> 없지. 이대 우리. 음, 어우 네. 람없 어, 이없 굉장히 아스트랄하게 나라가. 아, 저게 뭐야? 다시야, 다시야 물리 엔진 바뀌었냐? 왜 저렇게 됐지? 저 튜나 님뭐 하세요? 군대 감아요. 군대 <웃음> 가요. <웃음> <informational> 뭐 하는가 있네. 야야 에너지 드링크 없냐? 나 하나만 줘봐. 근데 소리가 좀서 얘들아 yeah, 춤추자. 춤춰 춤춰 이거 춤춰. 춤춰 춤춰. 제 시간이다. 축제 시간이다. 계속 춰죠 <웃음> <웃음> 계속 춰죠 계속 춤춰, 계속 춤춰. <웃음> 내려올 때까지 춤춰주려야지. <웃음> 아 이게 뭐야? 그래서 가장 비싼 데야니까. 근데 철철 반 없잖아. 아 그러네. 아 얼마 안 하잖아. 만원야오다나말 <웃음> <이제 레드도 웃음> <됐어. 웃음> <웃음> 조심해야겠다. <웃음> <웃음> 뭐... <웃음> 뭐... <웃음> 와 진짜 와.. 와 처음 봐. <웃음> 와 소름돋게 정확했다. 어 레드 <웃음> 이다 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정말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는 끔찍한 일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타리 쇼크와 더불어서 과거 아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